주민의 헌법 박주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3장 국회에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0조 읽어 보셔야 되는데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짧은 문장이 40조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씀 드렸죠 헌법에 그렇게 써져 있다 원래부터 이제 국회가 이 입법권을 가졌던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 중에 입법에 관련된 권한이 국회에 위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1조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돼 200인 이상으로 한다.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뭐 사퇴를 한다 그래도 200인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국회에서 뭐 특별한 어떤 문제가 헌법상 발생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있는 게 공직선거법입니다. 선거구를 매번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정하잖아요. 공직선거법 뒤에 보면 선거구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거구가 바뀌면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사년으로 한다. 이 조항의 해석 관련돼서 쟁점이 되는 게 바로 국민소환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헌법에 국회의원의 임기를 사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임기 중간에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해서 파면시킬 수 있냐.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사년의 임기라는 게 최소 보장 조항이냐 아니면 최대 보장 조항이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법제실이라는 이런 데서는 이사년으로 한다를 최소 보장 조항으로 보지 않고 최대 보장 조항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 소환자 관련된 분들이 문제없이 발의될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런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조가 그 유명한 불체포 특권인데요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아니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범이면 어때요?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체포됩니다 그 다음에 현행 범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또 체포 또는 구금됩니다.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의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면책기권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할수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이 의혹 제기 발언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발언이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면 처벌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항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죠. 명백히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구 발언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회의원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명백히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직무에 이것은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하네요.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원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